자, 하이유,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설렌다, 지금. 아, 설레. 자, 또 오늘 브링이 형이 간만에 서울 놀러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 휴지가 봄의 종합시장, 동대문에 짜잔. 오, 여기 포켓몬 카드 많을 거라 그래가지고, 예, 네, 저도 좀사러 왔어요. 야, 도시 이거 카드가 얼마나 많을 거야. 여기 딱 골목 전부다, 이거. 아, 이거 얼마 안 되네? 세대. 완구 거리답게 뭐가 엄청 많습니다 야, 형이 여기서 이제 포켓몬 카드 구하러 오셨잖아요 어, 그렇지 야, 딱 봐도 뭐 캐릭터 팔고 하는 거니까 포켓몬 카드 많이 많다 여기는 무조건 있지 이 정도면 없으면 말이 안 되네 나 오늘 현금 100만 원 뽑아왔어 어, 그, 다살 거야 100만 원? 어, 100만 사실 여기 물량 씨 마르는 거아니야그 정도면? 충주에서는 이게 구할래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모아둔 거야 이거 써도 돼형다쓸 거야 아, 찾아보자고요 <웃음> 그러면 와, 아, 뭐가 이것저것 많네 야 포켓몬 카드 근데 생각보다 없다 음. 이건 뭐야? 아, 이거 유형, 유희왕이 유형 아니야? 유형 알죠? 저 초딩 때 겁나 많이 플레이 했었는데. 까봤어? 옛날에 그 문방구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았지. 야, 이것도 요새 좀 이쁜 거 많이 나와. 프리즈마틱 아트 컬렉션이라고. 어, 어 되게 이쁜 역해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 뭐 관심이 없어요, 유형이야 근본이야. 어. 아니, 저는 오늘 사실 그냥 구경 저? 왔어요, 저는. 아니, 카드가 없다고, 카드가. 아니, 피규어만 있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열 받네 진짜 지금... 아진다 그랬잖아 아니 그 카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야, 뭐지? 없어 아니, 왜 없지? 아니 충에도 지금 2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아니 한 개도 없어 지금 카드가 시간발랐어요 여러분들 한 장도 없어 한 아니 근데... 팩도 없어 한 팩도 아 맞네 어린이날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물량이 다좀 팔렸나 봐요. 뭐 이런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그런 날? <웃음> 어? 아니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어, <웃음> 이거 또 둘러보고 벗어, 이런 안경 거. 벗어봐, 안경 보자. 안경 보자. 안경 보자. 보잖아요. 에에. 아 근데 아직 한 군데 안 간도 있잖아요. <웃음> 아 그래도 빌더 팔지 말라고. <웃음> 어이없는 소리. 저 유이랑 전혀 모르지? <웃음> 저뭐 옛날 거는 알고 있는데. 뭐지? 나, 나는 몰라. 여기 봐, 내가 찾아 예쁜거 찾아줄게. 나온 김에 아, 이걸 아, 사야지. 사신다고? 아니 네 추천. 추천한다고. 야 너도 유이랑 인문에 나온 철라니까 심심해서 안 돼. 갑 갑자기 또? 야 여기는 없다. 내가, 내가, 내가 찾아줄게. 네니살 사야 될게 있어 니가. 따라와 따라. 너 아니고. 아니 뭘 자꾸 찾는 거예요 형? 아니, 아까 니아 내가 봤다니까. 네 니가 살 만한 게딱 있어. 아니 나안 산다고요. 나 혼자... 아니 같이 말하면 요즘 나 혼자밖에 안깐다고좀 같이 까는 사람 필요해. 너도 좀 같이 까고 그래. 그래야 서로 또 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니 근데 그때 그거 굳이 왜 나한테? 아참 좋다니까. 이쁘다니까 아나 오늘 구경만 온 거라니까? 아 가도 이쁘다고요. <웃음> 프리즘 마티라트 컬렉션 기깔라요기깔라 이거 이거 보이지 <웃음> 마스카레나라고 신일러야 한한만그한 박스만 까봐 아니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까면은 본명적으로 사... 알게 되는 이쁜 것들이 많이 한 박스는 너무 작고 세 아, 박스는 그래. 까야 돼도 오시리스 천공룡 들어봤네 아 그건 아니 오벨리스크 그 거신병이냐 뭐냐 아, 아니, 거, 그, 어 여기서 삼신이 나와 나오지 아주 두 극악의 확률로 아니 안 한다니까 나 혼자 하지 말고 하자 하자 하 하자 하자 하자 하 아, 이제 이쁘다니까, 카드. 싸네. 오, 정가보다 싸겠다. 역시. 동대문 왕구거리 짱. 와, 아, 이렇게 또한명 입문시키네요. 예. 여러분들, 요즘 포켓몬 카드에 빠져있는데, 위에 유의하게 한번 까보면, 이거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예, 이 벙찜 표정, 이따가 희열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오, 어, 진짜 이뻐. Good. 자 지금 생각지도 않게 이게 왜제 손에 들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까면 진짜 만족한다니까?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팩이라고는 한, 하던데? 어, 맞아요? 맞아. 좋아 이거 최신장이야 이게 거의 하가 아, 음. 까봐 이 대박. 대박. <웃음> 대박 한다고 오케이 여기서도 뭐 제가 뜨면은 너 이거 하면은 앞으로 유약만 깔려고 할걸 아 진짜? 어. 여기서 제일 비싼 것도 나이 어. 있어 뭐 비싼 거 있어요 여기? 비싼 거 나오면 거의 20만원 이네 이거 이거 요게 요게 지금 잘린 거거든? 이풀 일러스트로 보면 기절할걸? 겁나 이뻐 진짜 이쁘 맞아요? 너 게다가 너 씹떡이잖아 <목소리> 좋아할 수 밖에 없어 <목소리> 이 돈만 <목소리> 오, 뭐야? 이거 지금 저기서 바로 한 5천원 5천원 할거야 이거 <목소리> 이거 못 찍게 되게 비덕보다 한장야 가면 어떻게 해볼게 아니 이름도 검정 음, 이게 한 4천원 이니까 이거 딱 봐도 한 3백원 할것 같은데 인정 오드 아이즈 펜들런 드래곤이래 어게 해볼게 지금 어게 해볼게 오잘 나왔다 그치 야 이거 유영이 고점 컨텐츠 각인가? 이름이 뭐라고? 오드 아이즈 펜들럼 트 이름도 와, 이름도 멋있어 이름도 겁나 길어 이름도 딱 들어도 오바라 게다가 이거 레오도가 시크릿데요 시크릿데요 아, 레오. 제일 도. 포켓몬으로 거. 따지면 하이퍼레어 하이퍼레어 좀. 와하이퍼레 정도면 게이득이지 가격을 본부해야지 이거 제가 지금 6만 원 긁었잖아 여기에서 한 방에 5만 터 떠주면 무조건 본전 이상은 뽑겠지 오 그래 나왔어. 어, 나왔어 오 나왔어 얼마야? 400원 아니, 아니 이거 왜 400원이야? 아 이렇게 보시는 카드가 400원이라고? 400원이네 아덕 아, 이제 이거는 잘나온요 이거 전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 이제 프리즈마트 시크이그거와 금방 카 나왔다 블랙 맨샤 딱이이2 0 0원이야 어? 형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바꿔원 이거 최소 만원이야 아 최소 만원 게임에서도 많이 쓰는 거라서 인기가 좀 많은 거 9,600원 백화 뽑았다 유리 아형 어. 진짜 이쁘지? 어유 화려한데? 어 일러스트 겁나 이쁘 이거 예상해볼게요 제가 어 얼마? 시크림레어라고 3만원 같다 게다가 이게 신 일러스트야 구 일러스트가 아닌 거지신 일러스트 대박이야 오케이 뭘떴 어? 떴다 떴다 시크림레어유령토 덕분 아 2,000원 아. 아! <웃음> 여좀 시세가 시가가 좀 낮네? 응 음. 아직 많이 나와 근데 어, 전체가 어. 다빠짝 있는 게 나오면 돼 아직 안 나왔어 지금 대박이 안 떠서 포켓몬 카드도 왜 슈퍼어레어나 뭐? 그지 하나는 뜨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는 또 v m x 이런 쓰는 거 아니야? 떴어 <웃음>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예쁜 언니가 나왔어요 이거 5만 원 5만원 마스카라 마 나오고 나 알고 계시네? 내가 이 제일 비싸다고 한거 있지? 이거의 구버전이야 이게 신일로 아 진짜? 4,800원 <목소리> 시작이야 9일로 신일로 나오면 대박이야 토나이다 <목소리> 또, 또 어? 이거 싸 어? 왜? 이거보다 더 싸다 같은 카드인데도 레어더가 다르네 얘가 좀더 반짝반짝 이거 어때? 근본 블랙매지 정도 아 <목소리> 근데 나 이제 대충 알거 같아 어, 얼마 이거는 그, 근본이니까만원 정도 레어도가좀 낮아서 만원 응. 200원 아.. 응. 응. 야 이거 진짜 어. 대겁다 대겁다 대겁다 고 진짜 나 그거 알아 아니 보여요 이런 거 알아. 이거 카드 전체가 반짝거려요 이거. 오 이거 얼마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제일 비싼 게 얼마 근데 객관적으로 해봐. 이건 진짜 좀 약간 객관적으로 얼마 같 지금까지 지금까지 좀 도래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가격 책정을 봤을 때 아... 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난한 2만원? 난, 한... 2만 난 5만원 5만원? 왜냐면 이게 한장 한정... 최소 SR카드 느낌이란 말이야 잠깐만 잠만 일로써 오오오오 2만8와형 이거 사라 그랬지? 박스, 박스값 버린 거 사실 이거는 지금 사이트에서 파는 거라서 약간 음. 비싸긴 한데 거의 여기서 한 70%가 가격이라고 보면 돼그럼최소 그래 하튼2만원 하지 2만을 뽑는 야 아. 일로 예쁜 맛으 뽑게 되네 그리고 레어도가 좀반짝반짝한게 휴지는 또1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해요 아. 휴지 취향 바로 아. 우라한한번한꺼 어, 대박 맞 대박, 나, 대박, 나았어, 대박. 아, 또 나왔어 대박 아또 나왔어 야왜가사 뽑냐 아 얘가 위험왕 묻으니 갑이기금됐네 아, 짜잔 프리즈마틱이 박스당딱한장 있는데 휴지가 다 뽑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종 카드래요 아, 제종 카드는 아닌데 자 포켓몬으로 따지면은 뭐 SR H알박이요 어. 이거또 17,600원이네 바로 금선네 금선. 프리즈마틱 뭐고 야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는 소장 가치가 좀 있죠 크리버 날개 어. 크리버 어. 이건, 크리 이게 또 유희한 마스코트거든요 그치, 그치, 그치. 이건 알고 있어 프리즈마 트로 뽑았습니다 와! 어! 잠깐만 이거 아까 얼마였지? 이게 참고로 구일러인데 이거 신일러로 뽑으면 여기서 탑티어요 이게 대빵이야 아, 최고 아, 잘라 어. 이게 구일러야 얼마야? 3만 3천 6% 아, 아까 이거 어, 얼마였지? 2만 원인가 그러지 않았나? 무튼오 축하드립니다 응. 결국.. 결국 제일비싼건 제가 뽑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클라스 차이란 그럼 오늘 사실상 박스값 이상 뽑은 거 같은데? 여기 네, 다 합치면 박스값 이상 뽑았지 사실 근데 진짜 그게 문제야 진짜. 살리느냐가 문제야 생각보다 이게카드깡 하다보니까 재밌는데? 재밌지 일러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 음. <웃음> <웃음> 고민되네 종료하고 <야>, 자니까 <웃음> 그냥 이렇게 아니 저는 오늘 사실 아까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어디 갔지? 뭐? 대박? 대박 그 어, 아빠 니게 들고 있었잖아 대박 대박 응. 이거 여기 섞인 거 아니야? 야 그게 오늘 하이라이트야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야와 표시같아 여기 물어보면 어떡하나 아 그러니까 오케이 어디, 어디 가요? 내가 지금 차, 차사 버스 시간 있어 <웃음> 아니 어쨌든 뭐, 좋은 거 뽑긴 했는데 아 어디 가요? 아 이거 나 뭐지? 빵뻥입니다뻥덜 죽게. 아무튼 여러분들 저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뽕>